한 여자가 이상한 곳에서 깨어납니다. 몸을 움직이던 여자는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청나게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파르게 경사 가진 건축물 그리고 발밑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주변을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설상가상 어둠 밑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 여자는 이곳을 벗어나려 하지만, 경사진 각도, 발디딜 곳이 하나 없고, 미끄러운 건물의 재질. 이렇게 완벽한 함정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심하게 다친 상태. 이때 건너편 벽에서 다른 손자국을 발견한 여자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 움직여 보지만 별 소용이 없네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건너편 벽에 늘어나는 손 자국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소리까지 들립니다.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데 가뜩이나 미끄러운 벽은 더 미끄럽게 변합니다. 뭔가 생각한 여자는 손에 마찰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목걸이를 손에 감아 벽을 짚는 접촉면을 거칠게 만들어 마찰력을 높이려 합니다. 그것은 여자가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자가 보이지 않는 벽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감독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친구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네요.